그있는 카페야. 야. 지금 온 카페 야 할라. 이제. 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점 중 카페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인 만큼 길거리에 많은 카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벅스부터 베트남 자체 브랜드인 풍론과 하이랜드, 중엔 등의 브랜드 카페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작은 의자를 깔고 앉아서 마시는 카페부터 시설이 화려한 카페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커피의 가격은 저렴한 길거리 카페의 경우 카페다인 블랙커피 기준으로 한 잔에 만동 전후로 하는 곳부터 비싼 곳은 한 잔에 5만 동 이상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맛은 다 거기서 거기이고 시설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것이죠 베트남만의 독특한 카페 중에 DJ 카페가 대표적인데요 클럽은 아니지만 클럽처럼 사이키 조명이 화려하게 틀어져 있고 DJ가 앞에서 신나게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카페입니다 이곳의 커피 평균 가격은 대략 5만 동전으로 다른 일반 카페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시청자분 중에 베트남의 카페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해봐도 대략 어떠한 곳이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기에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힘든 곳이 바로 베트남의 카페 문화 중 카페옴입니다. 카페옴이란 사전적 의미로 커피라는 뜻의 카페와 안따라는 뜻의 옴이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이러한 카페움이라는 명사를 쓰는 장소는 그 의미가 다양하기에 검색을 해봐도 다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혹자는 다른 다방 스타일로 커피를 시키면 옆에 아가씨가 와서 같이 노는 시스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DJ 카페에 뮤직타임이 없는 시간에 가면 카페움과 같은 시스템으로 노는 것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베트남 사람들이 찍는 영상을 보면 음악 같은 곳에 연인끼리 가서 커피 마시는 곳을 카페옴이라고도 설명하였습니다. 마치 한국의 룸카페와 같은 구조인 것이죠. 비슷한 곳으로는 호치민 8군 지역에 가게 되면 나무가 우거진 곳에 띄엄띄엄 의자와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밤에 이곳에 오시면 가로등 하나 없는 데다가 주변에 식물이 무성이 박혀있어서 암흑 자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연인끼리 오셔서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만든 카페죠. 둘이 같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던가 쎄쎄쎄를 쇠쇠쇠를... 이번 영상을 위해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카페옴을 직접 찾아가서 그곳의 직원과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시설은 진짜 6.25 때의 시설에다가 안쪽에는 전등도 없어서 깜깜한 상태였죠. 음악소리가 커서 음악을 줄이라 하고 음료를 시켰습니다. 어디서 가야 돼? 네. 가게? 네. 어디서 가야 돼? 가게? 네. 어어디 여기에서 커피나 음료만 마시는지 아니면 손님과 밖으로 놀러 나가는지도 물어보니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네요. 나가서 놀기를 원하면 같이 나가서 놀 수도 있다곤 하는데 제가 카메라로 계속 찍으면서 조금 취조하듯 물어보니 나중에는 이 말이 바뀌더군요. 손님이 원하면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면 같이 나가서 놀거나 연락처를 주고 받으면서 썸을 타게 되는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손님을 봐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다가 가는 구조라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선택은 가비은 손님의 몫이 아니라 의인 직원의 몫인 거죠. 아, 베트남. 직원의 말로는 저이 토이 단지 놀기만 할 뿐이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놀다 라는 뜻의 이 쩌이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영어의 플레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곳의 가격은 음료값이 8만동으로 상당히 비쌌고 촬영에 협조를 해줘 약간의 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치에 있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해 보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카페 봉이라고 써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이곳은 보통 장거리 운전을 하는 트럭 기사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더운 날씨에 장거리 운전을 하면 피곤하여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크니까 졸음운전을 예방하고자 만든 그물 침대 카페가 대부분입니다 내부의 시설은 꼭 귀신이 나올 수도 있을 법한 분위기였습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마시고 있는데 안쪽에서 한 손님과 직원이 나왔고 제 옆에 있던 분에게 15만 동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안에 뭐가 있나라는 궁금증에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안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화장실로 이동하는 길 우측이 방처럼 된 공간이 있었는데 전등이 없이 완전 껌껌한 상태라 하나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과연 아까 나왔던 손님과 저 아줌마는 무엇을 하였을지 상상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음료나 커피값이 15만 동이었던 거 아니냐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는 음료를 마시고 나가면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는 2만 동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 김치라고 하면 그 종류가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갓김치 등 같은 명사, 다른 종류를 뜻하듯 베트남의 카페움의 경우 그 종류가 다양하다. 추가로 여행을 오셔서 카페움을 방문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말리진 않겠지만 베트남어를 모른다면 대화 자체가 안 되어 가봤자 재미도 없다. 대화가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예외이니 알아서 하시길.